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C장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조에는 네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요네가지가 있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으뜸음에서 5도위, 완전 5도위의 음을 솔, 요 음을 딸림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으뜸음에서 완전 5도 아래에 있는 음을 버금 딸림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같아요 뭐가 같냐면요 으뜸음이 같아요 C장조의 으뜸음 완전 5도 위에 있는 딸림음으로 시작하는 장조 G장조죠 이 G장조는 C장조에 어떤 관계가 있는 조이냐면 딸림조라고 부릅니다 C장조의 딸림음이죠 해당하는 요 G음으로 시작하는 이걸 딸림조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C장조에 어떤 노래가 나오다가 F에 갑자기 샵이 붙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G장조의 노래가 참가 됐다가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딸림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C장조에서 완전 5도 아래에 있는 F음으로 시작하는 장조 요거는 버금 딸림조라고 불러요. 오도 위에 음 딸림음, 오도 밑에 음 버금 딸림음 그렇기 때문에 5도 위에 조, 딸림조, 5도 밑에 조, 버금딸림조. 예, 여기까지는 아주 쉬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가 있는 관계조가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장조와 단조예요. c 장조에서 단조로 갈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같은 조표를 쓰는 장조는 어, 으뜸음이 도에서 도로 끝나요. 도시라 조조는 라에서 라로 끝납니다 철저하게 같은 음계를 사용하죠 같은 음계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같은 조성, 같은 조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와의 관계 그걸 우리는 나란한 조라고 부릅니다 예, 나란하게 같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장조의 나란한 조는 A 단조입니다. 실제로, 어, 우리가 조표를 봤을 때 장조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아, 그곳 그 조가 장조는 아니네 했을 때 단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용할 때 많이 써요. 나란한 조. 이 나란한 조라는 개념은 아주 그냥 붙어서 같이, 장조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플랫이 3개 있어요. 플랫이 3개 있으면 C장조에서 완전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뛰죠. 그러면 이 플랫 장조가 되는데, 어, 이게 장조는 아니네, 봤을 때. 그러면 이 플랫 장조의 나란한 조가 뭐지? 도시라, 아, C단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좀 어렵나요? 어쨌든 우리는 도시라를 생각해요. 도를 라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면 이게 나란한 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단조가 있어요? 어떤 단조를 볼까요? 이 단조가 있어요. 그럼 이 단조의 나란한 조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가야죠. 장조가 돼요. 라시도. 그러면 쥐음을 도로 사용하는 장조는 쥐장조이죠. 서로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G장조의 나란한 조는 2단조. 2단조의 나란한 조는 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장조. 에서 장조와 단조와의 서로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버금 딸림조 아까 말씀드렸던 딸림조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G장조의 버금 딸림조는 F장조인데 F장조의 버금 딸림조는 또 내려가죠. Bb장조죠. 그래서 F장조 딸림조가 C장조고 C장조의 버금 딸림조가 F장조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관계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C장조의 어, 동주음조라고 해요 혹은 같은 으뜸음조 으뜸음이 같다는 얘기에요 같은 C음을 장조의 으뜸음인 도로 쓰기도 하고 단조의 으뜸음인 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C 장조와 C 단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C 장조의 같은 으뜸 음조는 C 단조, C 단조의 같은 으뜸 음조는 C 장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으뜸 음조는 서로 조표가 달라요. 왜 다른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C 장조는 조표가 일단 아무것도 안 그리죠. 그래서 라시도 그럼 이 플랫에는 어, 플랫을 세개 그리죠. C 세 개입니다. 지금 C 장조는 조표가 없었으니까 이번에 조표가 있는 G 장조 볼까요? G 장조는 샵이 하나가 있죠. C 단, 아 G 단조는 G G 단조의 조표를 알려면 나라란 조, 라시도 B 플랫을 보내죠. B 플랫은 플랫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G 장조는 샵 하나, G 단조는 플랫 두 개. 이렇게 된거예요 자, 우리는 어, 지금 다 배웠네요. 같은 으뜸음 조, 한 조에서 완전 오도 밑으로 내려가는 같은 같은이라는 얘기는 장조는 장조, 단조는 단조라는 얘기죠. 같은 그 성격, 어, 예, 장조 혹은 단조 그대로 이동하면 버금 딸림조 한 장조에서 완전 오도 있는 장조로 올라가면 그건 딸림조 관계를 사용하는 즉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조와의 단조와의 관계, 그건 나란한 조. 그다음에 같은 으뜸음을 쓰는 장조와 단조와의 관계, 요거는 같은 으뜸음 혹은 동주음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 조에는 네 개의 관계조가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